그럼 이제 화장실 못 가고 막 이럴 때는 다, 뭐 이제 도현신은 괜찮은데 뭐 다른 친구들은 막 물속에 둥둥 뜨기도 하고 우리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북한이다. 저 음. 들어가서 은폐+ 은폐한 다음에 음. 적상을 보고 해라. 음. 그거를 하루 인정이 24시간 하게 되는데 음. 낮부터 시작해서 밤에 밤까지 비트를 파고 공거지를 음. 구축을 하고 또, 조교들끼리 적으로 위장을 음, 네, 해서, 저, 아, 예. 음. 또, 여기, 상급부대에다 보고를 하죠, 통신. 그런 훈련을, 적지, 종심 작전. 음, 어떻게 보면 네. 생식주긴 하지만, 실질적인 전시 대응 훈련을 한다. 아,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주차는 뭘 하게 되나요? 마지막 주차는, 가입교 네. 때 받았던 음. 물품들, 네. 장구들을 다 반납을 하고, 이제 직갈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수료했다고 수료, 아, 보시죠. 예. 그서 뭐, 타령을 하지 어, 않는 이상. 예. 수료식 같은 것도 하나요? 예, 수료식 합니다. 그렇게 음. 수색 대원이 되기 위해서 11주 동안 예.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럼 그 훈련 자체를 장교 부사관 병 분들이 다 함께 받는 건가요? 아예 아, 맞습니다. 훈련 받을 때도 뭐 계급 이런 체계가 있나요? 약간 좀 동기면 동기인 건지 아니면 장교 부사관 서로 약간 계급상으로 약간 좀 이루어지는 건지 교육을 받을 때는 음. 뭐 병이라든지 부사관, 장교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음. 똑같은 그래서? 환경 속에서 똑같이 봤는데 네. 그거는 교육을 받을 테고 음. 그래도 생활실에 쉴 때는 그래도 해병대는 좀기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때부터는 약간 막내가 할건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선임들이다안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이 힘들기 때문에 네. 해병대 수색 대 훈련은 분위기가 어떤 것같아세요 예를 들면 얘들을 네. 처음 해서 <웃음> 정해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훈련은 빡세게 해도 그 같은 우리 해병후배니까 약간 좀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분위기인 건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나마 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막 예,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서든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음... 다치지 음... 않는 이상 예. 다이끌고 가는 편입니다 힘든 훈련을 받았는데 예. 그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 셨었나요?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던 건 예. 네, 지옥주죠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음... 첫날이 가장 힘들었어요 예. 왜 힘들었냐면 예. <웃음> 부모 모터를 니어보다가 갑자기 드는 것도 있지만 예. 거기다 또 첫날에 예. 고무호텔를집어메고우리걸음을 네. 시켜요. 그니까 여섯 명이서 음. 한 팀인데 보트를 머리에 쥐고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아니고 오리 걸음을 한다고요? 네. 그게 가장 아... 진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리 걸음만 한게 아니라 뭐, 무수면 훈련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지옥주 때 아니 그지옥주는 일단 음. 5일 동안 무수면 이죠 기본, 아 u d 티 지옥주와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음. 네. 자는 건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네. 추위도 찾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더위보다 추위에 좀 강한 스타일이라서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네. <웃음> 그것보 추위보다는 네. 오리걸음 할 때, 그, 앞으로 안 가면은, 또, 발로 가기잖아요 그렇죠. 가요? 그렇죠. 빅! 네, 빅! 잘 봐, 잘 무게 한, 순간 삐끗한 거예요, 음, 제가. 그치. 무게가 백 몇십 키로 되니까, 네. 버트가. 근데 네. 제가, 조교 때랑 교과 때 봤는데, 네. 시간이 보니까,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 훈련을, 지도하고, 음. 뭐 가르치는 그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어, 나 때는 한 30분 한것 같은데, 이렇게 보 음. 시간을 보니까, 10분도 안 하는, 음. 뭔가 좀, 허무했죠, 예. 네. 때 태교를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예 합니다. 의지박약인 음... 교생들도 육 있고, 음. 아니면 다쳐서 태교하지는 분들도 있고 아, 대표적으로 아. 어, 화장실을 또못 갑니다. 야, 화장실 아예 없잖아요 그 필드에서 그 훈련 필드에서. 예 맞습니다. 뭐, 음. 화장실 가려면 은 바다, 하나는 예. 아. 페달 질할 때, 네. <웃음> <웃음> 입수할 때 바지에 음. 싸는 것밖에 아.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근데 또 네.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상에서 마를 때할수 없이 다 바지에 오는데. 음. 네. 아. 저는 대아은안 마려웠어요 안, 안 예. 워낙에 긴장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먹는 것도 엄청 적다 보니까 음 이지옥주때도 밥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완전 제한배식처럼 아주 극소수로 먹는 예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양이 아. 어느 정도냐면은 거기에 뭐설명이 나와 있는 걸로는 원래 본 식사량의 절반이라고는 하는데 아. 제가 받은 거는 한 끼당 한 초밥 두피스 예. <웃음> <웃음> 김도 하나, 하나 준게 아니라 그 예. 반장을 줘요 아 그니까 일반 맛? 김 이만한 거 반장 준다고요? 예 맞습니다. <웃음> 그럼 이제 결국 지옥 주에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추위도 견뎌야 되고 예, 화장실도 그냥 아예 그 이게 24시간 5일 동안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그5일 동안 흘러가는데 예그 어느 순간부터 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은. 음. 가침이란 게 있습니다. 가침? 가침, 예. 예. 예. 가짜로 지침한다. 예. 가침, 약간 예. 약간 한 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게 예. 한, 제 기억으로는 저녁으로 알고 있는데, 예. 9 아홉 시였나, 예. 그때 한 시간을 재워줍니다. 음. 예. 하루에 한 시간? 예. 아. 근데 그, 자는 게 자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웃음> 예. 근데 그때, 한 시간 동안 가침을 하면서, 또, 심야 훈련 네. 준비를 하죠. 도관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24시간부터 서 로테이션 돌면서 이제 교육생들을 완전 케어하시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이제 화장실 못 가고 막 이럴 때는 다른 뭐 이제 도현 씨는 괜찮은데 뭐 다른 친구들은 막물 속에 둥둥 뜨기도 하고 그런 거요 아, 근데 이게 하기 전에 다들. 음. 이 뭐, 선배들이나, 선배들이나 다 듣고 온단 말이에요. 음. 지옥주 그, 사이렌 올리기 전에, 네. 화장실에 다 앉아있는 거예요. <웃음> 다 비우고 네. 가려고. 헌트지 5주차. 네. 지옥주가 제일 힘들었다. 네. 헌트지 네. 중요한 건 수색대가 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수료를 다 했어요. 그럼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대 배치는 어느 지역이 배치를 받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자대를 배치된 상태에서 수색격으로 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기초 7주가 끝나고 예. 휴가가 잠시 나가죠. 안 안나가니다관에서 예! 병이나 음. 그 부사관이나 장교분들이나 네. 일단 기초 부사 훈련을 받고 예. 그 실무 배치를 하는 날이 있어요. 예. 그때 마스크릭 아. 하면 컴퓨터로 배치 뺑뺑이 그게 자기 부대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뭐 포항이라든지 예. 제주도라든지 뭐 진해라든지 이렇게 딱 그죠? 배치, 예. 배치 받고거기서 그때 딱 포항 해사단, 이사단은 음. 강화도, 육여단은 백령도, 예. 또 연평도 음. 또 교훈단 이렇게 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자대 배치는 이제 뺑뺑이로 컴퓨터로 정해졌고 네. 정해진 상태에서 수색 때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수료를 한 다음에 원래 있던 뭐 강화도, 뭐 연평도 이렇게 그쪽으로 배치를 붙게 되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이미 기초 군사 훈련을 수료를 하고 예. 자대 배치를 받았잖아요. 예. 그 일단 자대로 뿔뿔로 흩어집니다. 예. 교육이 그 365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1년에 한기수였으니까뭐 예. 예. UDT나 SOS는 한기수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해병대수색대 같은 경우에는 총세차수가 있어요 아, 이러에 네, 네. 네. 네. 네. 1차, 음. 2차, 3차가 있는데 자대를 같이 갔다가 네. 이미 선인분들은 뭐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네. 네. 네. 제가 만약에 자대 배치를 받았다 네. 그러면 그 기간에 맞는 그 날짜를 자대 가서 기다리다가 음. 날이 다가오면 은그 수색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죠 음. 근데 그게 1차가 될지, 2차가 될지, 3차가 될지는 알 수가 날짜에... 없다, 일제 날짜가 맨날 랜덤이니까 예,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군사 훈련 실수를 받고 실무자로서 생활을 하다가 아, 예, 자기 턴에 맞는 수색 교육이 열리면 그때 맞춰서 이제 수색 교육을 갔다가 다시 수료를 하면 배치 받았던 원래 자대를 배치를 받게 되는 거군요 예 ]구나. 맞습니다 아. 그 수료하는 순간부터가 음. 이 진정한 이 수색 요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병 수색 때 혹은 또 특수수색대 예. 세부특기가 또 있나요? 예, 병과는 다 수색이지만은 음음. 또 수색 안에서도 자신의 책을 또 나눠줍니다. 이 수색대는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간부님들께서는 음. 뭐 팀장, 예. 부팀장 역할을 맡으시고 예. 또 대원들은 수색정찰병, 그 통신, 척후폭파, 예. 정찰자격 이렇게 또 많이 나누게 됩니다. 씨는 음. 어떤 주특기를 가지고 계셨나요? 아, 저는 정찰 저격수였습니다. 아, 정찰 저격수? 음. 예, 맞습니다. 아, 그럼 해병대 특수수색 때 이제 저격수 출신이셨던 거네요. 아, 아. 예, 맞습니다. 음. 그럼 병 때도 저격수를 하셨고 나중에 하사로 임관하시고 나서도 저격수를 하셨네요. 아, 예, 맞습니다. 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예. 제가 이병 때부터 병제 때까지 정찰제격수로 다 보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전문화사로 인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예, 예. 그냥 자기가 근무했던 곳에서 자기가 맡았던 걸 그대로 껴안고 어. 가요 그쵸, 예? 이제, 그게 렇죠 특기니까 예, 예. 특기고 예, 예. 더잘 알고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음. 음. 도현씨께서는 이제 정찰제격수로 이병부터 병장까지 생활하시고 예. 또그 특기를 계속 살려서 전문화사까지 하셨던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아, 평소에 예. 팀은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속에서 장교 부사관 병분들 x 게 주로 졸 이렇게 팀 활동을 하시는 건데 아예 맞습니다 그럼 서로의 약간 좀 한계 같은 건 괜찮나요? 그러면 장교분들의 그 기싸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팀원으로서 딱 리더는 인정해주고 바로 대어주는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어... <웃음>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예라는 곳에서 간부는 저기다 음, 예 이런 말이... 아, 근데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음. 거기다가 또 같은 부나 뭐. 같은 데 있는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더 좋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받을 때 음. 요즘 그 핫하잖아요 그 이근 대리님께서 인성 문제 있어? 네. 새 교도 똑같은 거요 교육 받을 때어 탔는데 음. 어집을입고막아 음. 음. 청소 같은 거안 하고 음. 좀나몰라라 하고 목소리도 작게 내고 음. 크게 통틀어서 교육을 좀못잘못 못 받았다. 아, 네. 네.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할까 실물 생활잘 하려면 교육받을 때부터 제대로 된 인상을 갖춰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음. 그게 저역할 때까지 꼬리표로 아, 같이 그렇죠, 따라갑니다. 이게 그렇죠. 예. 아, 예. 어떻게 보면 병으로서 예. 동기 입장에서 서로를 잘 아니까. 이 해병대 시절 대를 가시려는 분들께서는 음. 아, 기수가 낮든 아니면 높든 간부든 음. 사들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다 열심히 하고. 응, 음, 뭐 뺑이라고 하나요? 예. <웃음> 뺑이까지 않고, 예. 네. 뺑까지 않고 청소하다 열심히 하고. 음. 다 같이 하면은 그냥, 저역할 때까지, 어, 음. 이상다 인정해주고. 음, 음. 그래. 그럼 이제, 그, 특기를 어떻게 보면 받게 되는 건데, 그, 팀원, 자기 직책이 부여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맞습 특기라고도 할수 있고. 네. 그럼 특기는 이게 어떻게 배정되는지, 또, 이거를, 뭐, 제가 정찰을 제격하다가, 난 통신이 맞는 것 같다. 바꿀 수 있는 건지. <목소리>